안녕하세요 엠스톤의 정승호 이사입니다. 지금 비상벨 보이스라고 해서 새로 나온 신형 리비전 3 모델로 자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. 얘는 간단해요. 뭐 이렇게 가변 저항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디오하고 이런 식으로 오디오 인, 인 아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접점 따로 있고요. 자 이거를 어이 라인을 따라서 카메라에 예, A T 카메라 오디오 오디오 인 아웃 이렇게 꼽아줬어요.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방금 일단 스피커 볼륨이 너무 커서 소리 정도는 어느 정도가 나냐면 기상신호가 됐습니다. 기상신호가 됐습니다. 이정도소리정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정도정도거리잖도요정도와주세도도와주십도로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도로 그 정도로 그이도로이정도가까이 되면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카도라 스피커를, 스피커를 더올려도 되고요. 자, 요런 정도 퍼포먼스구요. 자, 그리고 비상별쪽으로 이제 마이크를 한번 켜볼게요. 제가 마이크를, 오늘, 오늘 시키고. 자, 도와주세요. 자, 도와주세요. 자, 이거는 지금 같이 돼 있는 공간이니까 파울링이큰 거구요. 자, 제가 스피커를 끄고. 자, 도와주세요. 이 정도. 이 정도 소리가 되죠. 도와주세요. 자 마이크 볼륨이 너무 크니까 뭐 이런 데서 마이크를 좀 줄여도 되겠죠. 음, 캡처를 줄여도 되겠네요. 이렇게. 자 도와주세요.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세요. 예, 네. 이 정도하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엠스턴정승님입니다그 기상벨 보이스 업그레이드 버전 인데요 어, 요거 잠깐 원격에서 이제 제어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 잠깐 시연 좀 한번 해주세요 비상 네. 네. 신고가 접수습니다비상 신고가 접수습니다 아, 오늘 예, 네. 원격으로 이렇게 원오프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됐습니다 아, 나중에 MBR에 연동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